어떻게 잘들 계셨습니까? 오늘은 3월 3월 6일, 아 양력 3월 6일, 어 음력으로는 1월 19일 경칩입니다. 경칩 경집. 경칩 날 저녁입니다. 지금 시간이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 아2001 방금 그 대련전 나 잠시 나갔다가 뭐이집 부근으로 이제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어 집으로 그냥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들어 말듣고 지금 10시 50분이니까 잠시 후 11시 한반 되면 이 천일이 들어가서 여기 법당 들어가 가지고 이제 옥수리고 이제 실령님들께 인사를 울릴, 아, 그런 시간입니다. 런데 어, 아직, 좀 시간이 좀 남고, 이제 막 씻고, 씻고 나갔습니다. 일 갔다 왔으니까, 이제 씻고 나갔는데, 어, <웃음> 어, 참, 시간도, 어, 되고, 어? 그래서, 어, 우리, 어, 이 천일의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잠시 오늘 참 기분 좋은 일이 있어서 어, 여러분들이랑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어, 이천일이 대리운전을 하다 보면 참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다 만나는데 어, 이제 애들 그 계약도 하고 여러저러 명절 하다가 아직까지 이제 시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습니다. 조용해요. 조용한데 어, 첫 손님 초선이를 만나 가지고 이제 가는데 보니까 부부가 탔고 어 나이는 한에50 후반 해서 한62초이었죠이 정도 이제 60 예, 네그 정도. 근데 이제 차가 음 삼성 아 SM6였습니다. SM6인데. 이 사람이 <웃음> 차에 대해서 어 잘 모르는, 그러니까 부부가 안에 탔는데, 남자는 조수석 타고 여자는 뒤에 타고 그랬는데, 그내비게이션 아니, 저, 저, 저 블랙박스를 달아차잘 나오는 것 같냐, 안나오나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천일이 한번 슬쩍 봤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이게 차에 그 순정으로 달려나온, 그러니까 차 공장에서 달려나온, 이, 그게 개념을, 그리고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에, 자동차 영업사원이 어, 우리 손님한테 손님 차를 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걸 하나씩 다 없으면 달아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달아준 거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새차 뽑은 지가 1월달인가 뽑았다고 했어요 올 1월 그래서 오일려을갈때 가가지고 센터 가가지고 이제 물어 사용법이나 이런 것처럼 물어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 요그래서 그게 아니고 센터그 삼성 직원들도 모른다 이거는 에 물어볼 것 같으면 그 영업 사원이 따로 이렇게 해준 거니까 어? 달아준 거니까 영업사원한테 물어봐라 그럼 잘할 거다 근데또이 사람이 또 한두 소리가 시트도 해준다 시트도 어? 이게 나온다고 했는데 시트도 제대로 안 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그래서 보니 SM6 중에 이 고급 기종이 아닌 보통 기종, 보통 옵션을 그 선택해서 받은 그런 거고 보안이 자기가 이게 일이 체크해서 차 주문을 한게 아니고 그냥 차가 하나 남아있다가 누군가 계약 취소를 했다 어쨌든 간에 그 있다 보니까 그걸 가져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전혀 자기가 원하는 사양이나 이런 거를 고르고 온다든지, 체킹했다든지, 이게 안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그런, 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줬죠 아, 이 차는, 그, 시트가 옵션이 안 들어간 거다. 그리고 요즘, 그, 스마트키가 대세인데, 그 이제 스마트키가 아니 일반 키를 이 시동 거는, 이런 그런 것들은 딱 걸음만 봐서도 이제 하위기정이라는 할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 손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음, 이 차는 아, 만약에 그 시트를 얘기해서도 영업사원이 시트나 블랙박스나 이런 걸두개다 해주거나 이러다 보면 지가 담는 것도 없다 보니까 못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블랙박스만 해주고 만약에 손님이 정해달라고 하면 해준다 한들 시트라도 내자시트 싸구려 음? 얼마 안에선 뺏겨주고 막 찢어지고 이, 이런 것뿐이 해줄 수 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 어, 만약에 그 시트가 꼭 필요하고, 그러면은 본인이 아 시트 가게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골라서, 아 구입, 구입을 해라. 아니면 자식들이 있으면, 자식들한테 물어보면 인터넷에 많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손재주가 있으면 그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걸 주문해서 받아서 시트뭐볼때 이렇게 풀어가 장착을 해라. 그렇게 하면, 인건비는 남는다. 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자에 도착을 했고, 목재 도착을 했고, 내리는, 데, 내리려고 했더니, 뒷좌석에 앉은 여자, 와이프, 그분 와이프죠. 요금이 얼마냐고 합니다. 근데 기본 적으로만 원입니다, 대전은. 만 원인데. 아, 만 원입니다. 했더니 돈을 막 주려고. 했죠. 일단 내리시죠. 그래서이 주차로 내리는데 보니까. 자기 남자 몰래, 언론에서 돈을 주는데 보니까 뭐두 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만원하고 천원짜리 한 장을 더는 거예요이 여자분이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만원이라고 했는데 2만원 줄려 놓고 만원하고 천원을 더 준겁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웬 돈을 이렇게 주세요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이천일이 그 돈을 딱 받으면서도 그 여자분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정말 시골스러웠습니다 시골 아줌마가 신내 나와서 사는듯다 그럼 그러니까 유치원에서 봤을 때 남자도 차에서 잘 몰랐고 새 응? 차가 어떻게나누구고 모르, 모르, 모르, 모르다 보니까 저인걸 내가 자세히 풀어서 쭉 이건 이렇고 이 옵션이 이래된 거고 이래됐으니까 영업사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하고 쭉 얘기, 이렇게 얘기해 준 부분이 고마웠다 하더라도 그 시골스러운 아줌마가 만 원짜리 하고, 천 원짜리 한 장을 다 껴가지고, 이 천이라는 데딱줄 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가다가, 별로 전부 다 가는 건 아닙니다. 가다가 중간 한 사람 내리면, 전에도 영상에 되겠습니다. 요금도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안 내려고 뭐라고 하면, 아무 뭐 가는 길인데, 가는 길에 내리는데, 이런 식으로 오리발을 내리거나, 면피를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길이야. 뭐, 일로 가나, 절로 가나, 일로 가나, 뭐, 돌아가나, 다, 길이 안 뚫린 다고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 택시 타고 가다가 택시가 조금만 돌아가면 왜 돌아가냐고 이로안 가고 아마 그런 소리 할 거예요 당신이 여기로 가가지고 요금 더 나왔잖냐고 그런 소리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가는 길인데 요런 소리 합니다 근데 오늘 내그첫선님 차에 대해서도 쭉 설명을 해주고 해줬던 그분그분 같은 게 특히나 남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시골스러웠던 그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 한뭐 보는데서 어 여기 제가 뭐돈 천원 더 드려 넣었어 이러할 것도 없고 그냥 조신하게한 말도 않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딱 이천일한테 준 거죠 그랬을 때 이천일은 그 여자분 그 아주머니 마음을 알았던 겁니다 이천일이 얘기해 주니까 고맙고 감사한 부분도 있었겠죠 그, 그걸 해도, 안 주고, 그냥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천 원이나 이렇게 더더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내가 봐서, 이천일에 봐서는, 그천 원도 대단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대단히 큰 금액인 것 같더란 거죠. 그랬을 때, 자기 딴에는 그 감사의 표시로 돈, 돈천 원을 더 얹어서 주는, 주었는데, 이 천일은 그돈저돈 그그 천원이 그렇게 고맙더라는 거죠.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천일이 받아서가 아니라 그 아주머니의 이쁜 마음을 받기 때문에 대리운전하고 돌아다니다 보면, 보면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 되게 반갑고 어,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아요. 그러다가 또이번은 어, 아까 이제 전반적 경기였던 콜이 천일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콜이 또 하나 또이천인을 잡았는데 보니까 이제 콜이 좀안 나오는지, 그걸 아유, 뭐 어떻게, 시, 시간 까먹을 수는 없고. 그래, 가자. 해서 이제 그 손님을 만나러 통하고 갔습니다. 갔더니 식당에 나오면서, 어? 아, 담배를 펴서 래 그래. 담배를 한 대만 더 피우고 가자고. 아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천일한테 같이 피자. 아니라고. 피시라고. 그랬더니. 자기가 요금을 좀 알아서 더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하시든지 그래가지고서 차가 저이쪽에는바자 빼달라 좀 빼고 계시라고 하더라. 고 키를 받아서 키로 차를 이제 뺀다가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담배도 다 피우고 고 그래 오는 것 같아서 차를 빼가지고 태우고 오는데 어 원래 가려고 했던 목적지는 쿨이 안 나오는 지역인데 바로 옆에 쿨만 나오는 그런 지역으로 이 방향을 바꿔서 간다고 하는 거예요 따로 또한잔더 먹으러 가는 것 같죠 음, 갑시다. 그래서 가는데, 아,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 사장님은, 음. 음? 참, 이품새가참 멋있으십니다. 그래서, 어, 아, 그래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한단 소리가, 사장님은, 큰붓 들고 그냥 탁 글씨나 확 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내놓으면 뭐몇 천만 원씩 팔리고 뭐 그런 일할것 같다 해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글을 쓰기 쓰는데 돈 많은 을다 가져가요 하고 웃으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 그 다음부터 이 사람 얘기가 아주 각오 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장님 같은 분은 이, 이 천일의 이야기를 그대로 다 하는 겁니다. 음? 올곧게 살면서 착하게 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한 곳에 정진하시고 어쩌고 저쩌고 막촥그 우스갯소리로 천일이 그렇게 했습니다. 보하니까 뭐 우리 손님이 나보다 덜하네 어떻게 그렇게 하신데 하나 그런 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도착을 했어요.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수준이 상당히 높았어요. 얘기하는 수준이. 그래서 이천지이 말을 착받고 어디 뭐 대학교에서 강의 하셔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한데 내가 보니까 그 생각하는 수준이 상당하신 것 같은데 뭐예요 했더니 뭐하느냐? 물었는 소리가 대학 강의는 웃으면서 대학 강의는 안하고 현지 공무원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냐. 근데 공무원이라도, 기본적인 그, 머리, 그, 깨친 걸 있다 하더라도, 고편적으로 그 양반이 막 내뱉은 말들 자체가, 일반 사람들이 내뱉을 말이 아니었습니다. 일반 사람이 그런 얘기 안 하거든. 그죠? 안 해요. 그래서 도착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양반이 딱 요금을 주는데, 이만 원을 준다. 요금만 원인데. 그래 거기서 내가 그 어, 그렇게 많이 해주신데? 했더니, 아까 제가 더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더 준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뭐 2,000원, 3,000원, 많으지 5,000원. 그런데 이 사람은 드물어 갖고 만원 돼서 2만원을 2,000원에 준 겁니다. 2,000이란다. 그래서 이, 이 1,000일이, 그그 어, 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손님 같은 경우는 영성지능이, 어, 대단히 높은 것 같은데, 남들이 쓰지 않은 용어로 쓰는거 하면, 나름대로 그 정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깨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따로 어떻게 공부를 하셨나 어쩐다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한다 소리가. 실은 많이, 딴에는, 아, 책을 봤답니다. 스스로가. 근데 우리 천일이겠습니다. 그렇죠. 하면서 왜? 이 천일을 보는 시각이 확연히 달랐습니다. 확연히. 보통 사람들이 그냥 이게 내뱉을 수 없는 단어와 느낌과 그런거를 술술술술 풀어낼 수, 술을 한잔 먹었다 하더라도 풀어낼 정도면 은 많은 자기 나름대로 그 깨달음 그게 있었던거죠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 양반한테 당신같이 나름대로 영적 영적 능력을 개발하고 영성 영성이 많이 진화된 이런 사람들을 나는 대리운전하고 돌아다니게다 만나면 되게 반갑다 되게 반갑다 그래서 대리운전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만나면 은 정말 반갑고 고맙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고맙냐 보통 우리가 도반이라는 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도반이 별거 아닙니다 어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천이라데 혹시 도를 공부하세요? 그습니다 뭐 도공부가 다른 겁니까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하는 이게 바로 도공부지요. 하는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막 이게 반갑고 좋아가지고 그아 어? 나중에 인연이 되면은 또 보겠지요. 음. 저러는 이 천일이 이제 이천일뭐 이렇게 저런 얘기를 해주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막부득불면 명함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태를 봐가지고, 명함을 줘도 될 만한 사람만테는 명함을 주고, 어, 유튜브 얘기도 해줄 만한 경우 유튜브 얘기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천일이나오느 나가가지고 코를 이제 새 코를 타고 들어왔는데, 새코 타고, 콜돔 노아 중에 마지막 거리 바로 집부근으로 와가지고 딱 내려주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봤는데 늘 얘기하는 거 자기 공부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공부는 자기 공부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자꾸 깨어뭐 도를 닦는다 도를 공부한다 뭐 고창하게 그럴 거 없습니다 일춘이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응? 첫 번째 착하게 살고 두 번째 착하게 살면서 남을 위할 줄 알고 더을쌓으라는 거죠, 더. 그거예요. 착하게만 살아서는 안 돼요. 응? 더쌓으라는더 덕을 걸쌓은다는 덕을 자체는 뭔, 뭐냐면, 나보다, 나보다 다른 사람, 나보다 더, 너보다는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 가는 거예요. 첫 번째, 2001 오늘 데려온 그, 데려온 아주머니가, 시골스러운 아주머니가, 정말로 시골스러운 아주머니가, 있음직한 사람이 돈 만원을 주는 것보다 그 시골스러운 아줌마가 더 천원을 얹어서 줄때그 마음 그 마음을 헤아려 볼때 정말로 감탄스러운 거예요 감탄스러운 거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그냥 묵 쓰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더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게도 되는데 불구하고 그아지만 했다면 천원이라도 얹어 가지고 이 천이라는데 그것도 그뭐뭐뭐이천얘기하잖아뭐 이, 이 이게 그냥 대놓고 하위시해서 그게 아닌 그냥 아무 소리 없이 탁 챙겨주고 뒤돌아서 고맙습니다 뭐 하는 이거 대박이죠 대박 제가 어, 천편 얘기했잖아요. 꼴값. 꼴값으로 하고 살자. 그런 얘기를 했죠. 꼴값을 해야 겠다 근데 어제 저녁부터 지금 오늘까지 막 지금 난리도 아닌 게 지금 아니정 그뭐 충남 뭐 도지사, 전, 전 도지사죠, 이제. 그 양반 얘기를 완전 뭐 대한 얘기 드스스 하도구만그바람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의 특사 갔다는 그것도 좀 묻혀진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제. 응, 그것만 안 했으면, 어, 희한하게, 그게 아주 아다리가 딱 됐어요. 아다리라는, 이게, 연결이 어떻게. 해? 응? 지금, 대북특사, 그 빵빵빵 터, 터트리고, 막, 이렇게, 막, 이게, 해야 될 판인데, 그냥, 안의장이그 사건을 인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분위기가 그래, 돼버린 거죠. 그게 뭐냐? 꼴까을 못해서 그래, 꼴값. 뭐, 정치, 뭐, 전, 뭐, 안혜정이가 얼마나 만큼, 오래, 어겠나 모르겠습니다만, 정치가 뭐, 30년인가, 40년 했네, 어쩌려 그러는데, 30년? 정치, 뭐, 뭐, 40, 년0 100년 하면 뭐할 거예요? 자기 위치에서 자기 갑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고. 그죠? 여자가 뭐라고, 돈이 뭐라고. 가신게 없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조금 편하게 우러나서 탁 해가지고 챙겨주고 나누고 감사할 줄 알고 일본 손님 같이 돈천원더준그 아주머니 같이 그러한 마음 그러한 마음이 최고예요. 그 아주머니는 이 천일이 더안 뜯어봐도. 어떤 사람이라게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세요. 뭔 어, 일일 뭐 때돈뭐돈천 원이라고 팁을 주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사시라는 거예요. 응? 그런 마음. 마음이 뭐 양심, 양심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도예요. 그게. 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 마음에 반하는 짓을, 내 양, 내, 내 마음에, 내 양심에 반하는 짓. 그건 도가 아니고, 내 양심이 좋아하는 거. 그게, 그게 도예요, 그 도. 그게 깨우침이고. 모르게 갈거 없어요. 아시죠? 아, 어디 보자. 지금이 이제, 이제 1시, 아, 11시. 11시 얼추 10분 됐네요. 이제 천일이 한, 한 20분 얼추 가까이 떠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됩니다. 꼴값을 못하니까 저런 사단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본 아주머니 그다음에 두 번째 만났던 김막 이야기 쭉 풀어내던 이천희를 보고 응? 뭐 이제 나중에 나이 그 누가 안사간다 그를 안사간다 하니까 한다 소리가 나중에 죽어가지고 세월이는 다음에 뭐저저거더 갑질스 감나 아,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나 그러지 나 같은 사람 안했다 했더니. 하, 아니라고 하면서, 뭐, 이 양반이 그거 웃으셨다고 소리가, 이 웃자고 하는 소리야, 이거는. 그, 우원 사장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처님이랑 바둑두가 났는데, 바둑두가 앉았는데, 지상에서 다시 수환해 가요, 다시 내려오고, 어쩌고, 막저 뭐, 이, 가서 자기가, 아, 내가 지금 SF 흐스를한것 같다고 어쩌고 해서 그냥, 아이거 됐어요. 내가 네, 그러고 말았는데, 그 사람은 이 천일을 보기를 제대로 딱, 본 겁니다. 그러니까 천일이 하고, 지하 지향, 행하고, 지향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걸 갖다가 한순간에 툭툭툭 던져 거예요. 음. 음, 어떻게 보면 전에 음, 이 천일이 안될고 꿈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잘하고 있어. 음 그럼 이대로만 가면 돼. 아유, 다도다도 해줄 때그 느낌을 그대로 저정생을 통해서 툭툭툭 던져준. 이런 꼴이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고, 그래서 이찬일이 아, 니가 영성진이 상해도 없구나. 하고, 아, 답을 줬던 거죠. 아, 날마다, 아, 나의 영성진을 높이고, 나의 덕을 쌓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복달라고 안 해도 복이 오고, 응? 막힌 거 풀어달라고 안 빌어도 풀어지고 다 그렇게 돼요. 그게 순리예요, 순리, 순리. 아셨죠? 하늘은 각자 여러분들한테 강요를 안 해요. 강요 안 해. 잘 살고 못 살고 행하고 안 하고 다네 몫이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툭 던져준 거예요. 던져준. 각자 본인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렇게 할 때. 막힌 일이 해결되고, 어? 복이 복이 찾아오고, 안 좋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런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하고 신산탄할거 없어요. 본인 뒤돌아보면 돼. 본인을, 본인 뒤돌아보면 거기에 다다 다, 다 답이 있어요. 아셨죠? 이 천일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법당에 어, 인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했습니다. 아셨죠? 오늘도 좋은 꿈꾸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그게 얼마나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아셨죠?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제 이 천일 여기까지 하고 예, 준비하고 아, 담배 한대피고 예, 법당 인사하러 가야돼요 인사 늘 이제 이 천재로 자시 그러니까 11시 반 이후부터 자시 인사하는 술을 안 먹었을 때는 꼭 인사를 하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여기까지입니다